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탈것 전용 보관함을 얻는 방법이에요. 전용 보관함은 인벤토리에 소지하여 다닐 수 있으며, 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특정 아이템만 수납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관함의 종류는 탑승 소환수, 전투 소환수, 탈것, 강화제약 악보 등 다양하게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탈것 전용보관함의 경우는 차량과 선박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넣어둘 수 있어요. 해당 보관함을 얻기 위해서는 작살 쾌속선과 모험 쾌속선을 보유하고 있으면 업적이 달성되고 보상으로 얻기 때문에 두 종류의 쾌속선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작살 쾌속선은 레벨업 보상으로 얻을 수 있어서 모험 쾌속선만 만들면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모험 쾌속선을 만들기 위한 도면은 루루 상점에서 데피나드의별 100개로 교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료는 쾌속정 건조 자재와 목재 100개, 옷감 100개, 철 주괴 100개가 필요해요. 또한 크속정 건조용 자재는 선박용품 제작대에서 목재 100개로 만들 수 있으며 노동력은 50이 소모돼요. 필요한 준비물을 전부 구했으면 도면을 사용해서 물 위에 건조대를 설치해주세요. 건조대를 설치할 때는 수심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장소 근처에 캐릭터가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꾸러미를 제작할 수 있는 장소와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건조대를 배치할 때는 착수금으로 30골드가 소비되며 12시간 동안은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이후부터는 다른 유저의 공격으로 파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완공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등짐을 들고 있는 상태로 망치질을 하여 진행도를 올릴 수 있으며 필요한 등짐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등짐의 순서를 알아보는 방법은 건조대 근처로 이동하여 F키를 눌러보면 정보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짐을 사용하여 건조할 때는 25의 노동력이 소비돼요. 마지막에는 노동력만으로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진행도에 따라서 선박이 점점 완성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표현한다는 것이 아키에이지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모험 쾌속정이 완공되면 선박 소환서를 습득할 수 있으며 두 종류의 쾌속선을 모두 보유하는 업적이 바로 달성되면서 보건함도 받을 수 있어요. 할것 전용 보관함은 30개까지 수납이 가능하며, 공예품 제작 대에서 확장 주문서를 소비하여 최대 70칸까지 늘릴 수 있어요. 게임을 하다보면 소지품 창이 부족해서 곤란한 경우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전용 보관함을 얻어두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